그러면요, 여기에서요, 그, 왜 이렇게 가우스스를 X처럼 이렇게 냅두고 그냥 풀수 있는 거예요? 음... 아무 때나 다 돼요?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그니까, 러가우스 기호가, 네. 어, 여기에다 2를 넣어도 이게 2고, 네. 여기다가 뭐, 그니까, 3,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, 네. 그니까, 2가 되잖아요. 음, 네. 되고 네.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x 대신에 네. 그러니까 x 플러스 1 보다 작기만 하면 은 네. 그러니까 뭐든지 x가 되잖아요. 어, 아 어쨌든 그러면 음, 나오는 숫자가 가오스 안에 있는 숫자가 이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거를 하나의 x처럼? 네. y라고 주셨을까요? 그쵸. 이런 것처럼 쓸수 있다는 소리죠 네. 어. Y는 가오스 이렇게 해서 가오스를 이렇게 Y- 이런 식으로 쓸수있는 이런 공궁이에요아네 아. 네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? 음.